나도 못내 사랑했나봐 아프도록 사랑했나봐 시간 흐르고 흐르고 흘러도 그대라는 사랑은 몸이 잊을 것 같아요 나도 못내 사랑했나봐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눈물 흐르고 흐르고 흘러도 나를 위로해 줄 그대라는 사람을 아두번 다시 아 못할 사랑 가슴 찢어지는 하품이 와도 그대만 사랑할래요 내 평생. 예, 단 하나 소원. 예, 단 하나 소원.